이거요 복근자예요 근데 이 복근자를 내가 우리 친구네가 이거 복근자 나무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따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효소를 담으려고 이제 희채 가지고 쏟았어요 그래서 이거 물기를 좀 닦아줘야 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제 담으면 끝이에요 이렇게, 이제, 볶음질을 담았는데요. 이게, 한, 100일 정도, 폭, 삭으면은, 그때 물만 쪽 따라서, 어, 그, 저기, 매실, 저기, 뭐니, 희석해서 먹듯이, 그렇게 하루에 한잔씩만 먹어도, 몸에 면역력 생기고, 굉장히 이게 좋아요.